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터로입니다. <웃음> 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 여러분은 어, 무엇을 어, 하실 생각이세요? 오늘? 이거 누구나 다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죠. 어, 어떤 양반은 그랬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노라고. 어, 사과나무가 있어야 심지. 있어야. <웃음> 요즘에 도시에 살아서 뭘 심을 줄 아는 게 없어. 하나도. <웃음> 아무튼 내가 이런 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어, 이 현실론자 어, 현실론자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어, 그깟 사과나무를 심어서 뭐하냐 오늘 어, 실컷 먹고 마시고 어? 에, 저기 뭐 시옷시옷도 하고 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도 응,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어떻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지. 아무튼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건 어, 혹시라도 있을 미래를 보고서 심는다는 거잖아요. 어, 누군가가 남아서 어, 이 사과나무를 갖다 토대로 해서 널리 널리 다시 번창하라고. 음.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2월에 나에게 생길 기쁜 일. 요즘은요, 어, 기쁜 일이 그닥 없는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오. 젊은 제가 10대 때는요 진짜 개똥만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고 기쁘잖아요 요즘 10대들도 그럴진잘 모르겠어 음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요 같은 걸 봐도 별로 이렇게 뭐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어, 굴러가는구나 아유 어떤 어, 어떤 시기가 여기다 개를 풀어놔서 여기다가 응가를 하게 만들었지라는 생각하잖아 그런 것처럼 나이가 먹으면 쌍막해진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음, 준비해 봤어요. 2월에 어떤 기쁜 일이 생길지. 어, 정말 그 우리가 뭐 행제 대박의 꿈 대박이야 막 이러는데 그런 대박은 진짜 쉽게 오지 않아. 그러니까 대박 맞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지. 암튼. <웃음> 자 그래서 그 나에게 생길 기쁜 일 중에서 여섯 가지를 추려봤어요. 음, 첫 번째가 연애겠지? 어, 사랑을 할 거야. 연애. 두 번째가 대박의 꿈, 금전. 세 번째가 취업. 어, 네 번째가 건강. 다섯 번째가 초콜릿. 왜 초콜릿이냐라고 하면 좀 있으면 이제 발렌타인 2주, 2주에서 조금 더 남았죠? 발렌타인데이. 어, 발렌타인데이 때 어, 누군가가 나한테 초콜릿을 줄 수도 있잖아? 어. 초콜렛.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봄이 오면 나들이 가야 되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인가. 네, 카드를 뽑아놨습니다. 카드를 골라주세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에 나에게 생길 기쁜 일. 음, 어, 여기는 진짜, 어, 연애, 금전은 좀 조심하셔야겠네. <웃음> 연애가 눈에 띄는데요. 음. 취업도 눈에 띄고, 음. 여기 건강을 약간 우울증, 어, 취업 연애하고 저기 성공인데, 왜 우울증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어, 초콜릿은 글쎄요.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조정해야겠다. 음, 여섯 번째가 다이오인데 음. 자, 어디 봅시다. 일단은 연애부터 볼게요. 연애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선생님, 저 애인 없어요. 라고 하면은 꼭 애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애인을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어, 혹, 어, 만약에 애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 행복한 한 달을 맞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좋지. 1월달에 어, 뭔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애인하고 시작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그 시작한 그것이. 어 그러니까 뭐 꼼꼼히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기 투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하자. 그래서 그래 하자 하고서 그냥 진짜, 일사천리로 뭔가를 하는데, 결과도 좋은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뭐, 소개팅이다라고 한다면은, 소개팅에서 좋은 사람을 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회적으로나 성격면으로나, 어, 끝, 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만나서, 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만나서, 일사천리로, 어떠한, 소개팅이 일사천리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음, 응. 썸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썸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왜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면은요, 쪼, 어, 조금 여러분을 홀리는 어, 인연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봐요. 홀리는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쌍방이 다 그런지, 여러분이 그런지는 이게, 어, 너무 오늘 여섯 가지를 보는 거잖아. 여섯 가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은 제가, 음, 보기 힘들지만 어쩌면 이게 연애에서 정말 치명적인, 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진다라는 거야. 선생님도 치명적인 매력 없는데요. 라고 하면 아유 있어요. 있어. 응,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썸이라고 한다 그래도, 어, 그 사람의 매력에 내가 홀리는, 어, 근데 만약에 이게 썸이라고 봤을 때는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연락이 그렇게 이제 뭐 규칙적으로 오진 않을 수 있어요. 어, 규칙적으로 좀 오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온다던가. 아니면, 어, 그런 거지. 뭐~ 정, 정해지지 않는 룰 어~ 그런 것처럼 좀 짜릿할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일하느라고 바쁘신 양반들은 어~ 연애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뭐~ 장시간을 갖다 할수 없지만 순간순간 짜릿한 어~, 어 뭔가가 있겠다라고 봐요 음~ 응. 애인이 없는 사람도 어~ 애인이 생길 수가 있고 애인이라고 보기엔 그렇지 어~ 좀 호감이 가는 어, 나한테 호감을 느끼 내가 호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거나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나한테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카드가 바뀌면 내가 상대방이겠지. 그렇지만 여기는요. 상대방이 나한테 끌려서 나한테 호감을 갖는 거는 맞지만 나도 마음이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봐요. 음,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 어쩌면, 음, 이 연말 연시였잖아요. 어, 12월 달, 1월 달에 조금 금전을 갖다가, 규모 없이 써가지고, 뭐, 내야될 것을 못 낸다던가, 과소비로 인해서 내야될 것을 못낼 수가 있으니까, 음, 1월달에,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금전관리를 갖다 철저히 해가지고, 내야될 건 내야지, 응. 음, 뭔가, 그런,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는 그거 뭐, 그, 홈쇼핑도 그렇고, 뭐, 거리마다 다,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바, 뭐, 창고, 뭐, 뭐, 터 대, 파견 세일, 막 이래가지고, 하나를 사시면 두 개를 공짜로, 뭐 하나 사면 두개꽁짜라는데 있네. 암튼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까지 막 구입을 했을 수 있어.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 리턴할 수 있는 거면 리턴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은안 그러면 1월달에 금전적으로 약간 쪼들림이 있겠다. 아니면 내가 어꽁쳐놨던 돈, 아이 돈은 내가 이때 써야지 했던 돈까지 풀어 어 풀어서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야 될 수도 있고, 어 내가 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흥오락으로 썼다면은 그거는 이제 백업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쌈지 돈을 풀어야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반드시 내야 될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는 거죠아 이거 진짜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다라는 거죠. 금전 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다 라는 거고요. 취업은요. 여러분들이 그 취업 준비 같은 건다 끝난 것 같아요. 만약에 대기 발령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어, 근데 이 일자리는요. 어떤 일자리냐 라고 왜면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일 어느 정도 익숙해서 몸에 뵌 일이라는 거지. 어, 그것이 사무직이든 아니면 은 우리가 이제 좀 몸을 갖다가 움직여야 되는 서비스 업종이든 간에 내가 기존의 해왔던 일을 갖다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 직장이 바뀌어도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회계를 봤는데 다른 직장에 옮겼는데도 회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업무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가 되겠다. 어, 취업도 가능하겠다라고 봐요. 확률이 꽤 높다라고 봐. 취업할 확률이.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갔다가, 어, 할수 있고, 안정적으로, 어, 취업이나, 그, 그리고 취업해서 간 곳에 분위기가 너무 좋고, 어, 나 진짜 인생 직장을 찾은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건강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다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그래도 내가, 아, 요거는 조금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과거에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쥐고 있지 말고 털어버려야 될, 털어버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이렇게 마음속에 꼭 쥐고서, 어. 있다라는 거야. 어. 어느 정도 자기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될때내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 어. 우울증이나 어떠한 저, 어 뭐지 내 마음이 심란했었던 일이라면은 음, 깨고 나오겠다. 깨고 나고 오어 깨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 나가자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나가자 하고 나가려고 했다가도 아 이게 어. 이 내가 이런다고 이게 될까라는 게 있어요. 어, 취업, 취업에서도 취업 마찬가지야. 취업할 때도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 어, 뭐 이러한 거는 갖다가 걱정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봐라. 왜? 1월은 도전하기가 좋은 시기다라는 거죠. 건강 면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 만약에 어떤 과로나 어 신경성, 어, 신경과민, 신경과민 같은 거 있었다라고 하면요. 은 왜냐면은 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야. 직장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직장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풀려가니까 일단 건강관리를 조금 신경 쓰셔야겠다라고 봐요. 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요라고 하면은요 그봄 봄철 제철 나물을 갖다가 먹어라 어, 제철 나물을 먹음으로써 해가지고 어, 지금 이 기분이 어, 극복될 수 있겠다라고 어, 봐요 음, 푸릇푸릇한 어, 제철 나물을 갖다가 어, 그 맛있게 양념해서 밥과 한한한 한, 한 수저 큰 수저 팍먹으면은 기분이 풀릴 거예요 어, 그 선생님 그냥 개난 말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진짜로 어 진짜로. 어, 저기, 마. 맨... 이게 지금 물의 성질이잖아요. 어, 수색목 하니까 어, 여러분의 그 우울한 마음을 갖다가 목으로 빼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저기 뭐야 푸릇푸릇한 거 옷도 초록색 계열로 좀 입어서 이 우울한 감정을 다좀 빼내라. 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정에서 탈출을 하면 직업능률도 오르고 연애면에서도 너무 좋다라는 거지. 음, 도움이 되셨죠? 자그 다음에 초콜릿 초콜릿은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아, 왜요 라고 한다면 서, 여러분한테 초콜릿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좀 망설인다 라고 봐요 음왜 망설일까요 뭐,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시큰둥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우울해요 어, 우울하다 봐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 어쩌면 어 다가가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 선생님 저 다가가기 힘든 사람 아닌데요. 라고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러분들은 처음에 다가가긴 어려워도 일단 한번 여러분 그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세상 다정한 사람이거든잘 퍼져. 어잘 퍼주는 스타일이야. 근데 일단 들어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야. 들어와 보지도 않고서 어쩌면은 질의 짐작으로 어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데도 못줄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누구한테 초콜릿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누구한테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이걸 줬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싶어갖고 여러분이 망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설이든 여러분이 망설이든 하겠다 그렇지만 주변에 초콜릿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쉽게 움직이지는 않겠다. 왜냐면 이 사람도 고민이 많어. 거절당할까봐. 음,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는 반반. 음, 왜냐면 이 사람이 고민을 끝내고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 근데 카드상에는 시기를 놓칠 확률이 높겠다. 음, 망설이는 호랑이는 톡 쏘는 벌보다 못하다고 하죠. 어. 뭐 줘서 뺀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친하니까 줄 수도 있는 거지. 음 너무 과한 거 아니면 진짜 친구처럼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초콜릿 정도면은 굳이 뭐 뺀지 맞지 않, 뺀지 맞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음?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는 어떻게 되냐 라면은 인터넷에서 민간요법 많이 찾아보고 계실텐데 어 성공한 케이스 나는 이렇게 다이어트 전공했다 한달에 5kg 빼기 한달에 10kg 빼기 이런걸 갖다가 볼 수도 있는 시기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음. 저기 만 조금 그런 것들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음, 여러분도 그런 건 딱딱히 믿지는 않는다. 그리고 친구들이 어떻게 뭐 다이어트하자 어떻게 저 타자 뭐 주변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야야야 다이어트하자 써써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마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다이어트를 계획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다여서계획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는 미지수다. 어 왜냐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결과가 좋을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전치기 정도겠다라는 거예요.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어, 감사드리고요. 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 뵙 다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에 나에게 생길 기쁜 일 어디 연애 연애 다음에 요거는 금전 연에는 조금 더 되겠다 음, 금전은 음, 약간 조금 침체기를 겪겠다 라고 보고요 아, 근데 이게 다는 아니야 내가 또 보조 카드 를 뽑으니까 지금 현재 침체기 일수도 있고 이거는 취업 취업은 살짝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음, 그 다음에 이거는 건강 음. 건강은 여러분 뭐 약먹는거 있어요? 비타민이나 뭐 이런거? 음, 어, 건강은 조금 저그만 뭐지? 케어하면 은 조금 컨디션이 안좋더라도 음, 괜찮을 수 있겠다 싶고 이거는 초콜렛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초콜렛을 줄 수도 있겠네요 음, 그 다음에 다이어다이어트어 어, 요걸 맨 마지막에 <웃음> 궁금할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웃음> 아, 선생님, 이렇게 이겠기 아, 이게 방송의 묘미지. 어, 다 오픈하면 어떡해. <웃음> 자, 일단 연애 면에서 봅시다. 아, 이게, 이게, 이건가 보다. 어, 누군가가, 음, 여러분한테, 어, 다가오고 싶어 하는데, 어, 적당한 시기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어, 누군데요? 라고 보면, 글쎄. 어. 보아요. 여러분하고 저기 저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소통을 하고 싶어 한다. 음. 그런데 왜안 오나요? 라면 이 사람이 조금 신중한 타입이에요. 근데 완전 신중, 신중, 뭐 신중에 핵을 찍는 그런 신중은 아니고, 신중한 편이다 라는 거죠. 이저기막그이 어, 이 사람은요, 성격이... 어. 자기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야지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봐요. 어, 자기가 그 여러분하고 어떠한 소통을 할 기회가 있다 라고 어,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부분에 있었어도 그동안 만약에 그, 저기, 마 냉전이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겠다. 진, 갑자기 진전이 있, 있다가 갑자기 이게 뭐 싸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어, 언제 싸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어, 얘기하다가,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이 폭 파하면서 싸울 수도 있겠다 다툼은 가능하면 피해라 어쩌면 이거 다투고서 이게 초콜릿 주고 싶어서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다툼이 있겠다 그치만 이거는 뭐 타워가 나오면 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타워가 나온다고 다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 왜 그게 무슨 일이냐, 뭐냐면 이 분위기가 어, 망가지겠다라는 거지. 어, 힘, 이렇게 그러니까 좀 오랜 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먹 가뜩이나 서먹 서먹했는데 잘 나가다가 또 뭔가에 탁, 어, 뭐 뭔가 하나가 불씨가 탁 도화선이 돼가지고 좀 갑작스럽게 서로 삐지고서 헉, 꺼져 이렇게 할수 있겠다. 근데 그게 꼭 헤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 왜 그런? 냐라고 하면 여기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음. 저기 막 여러분들이 어 조금 어 감정적으로 이 저기 막이 남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썸남일 수도 있고. 음 음. 그렇다라는 거죠. 음 뭔가 여간저 억박이 난것 같아요. 음그렇만뭐 나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우울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울해 있고 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찌뿌지게 해주고 네. 왜냐면 화가 나니까 가만히 있게 되잖아. 몸이 경직이 되잖아. 그렇다가 보니까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어,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조금 위축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음, 좀 우울하다. 이럴 때 돈이라도 푹푹 잘 들어오면 기분이 좋을 텐데, 어, 여러분들이 쭉, 어, 저기, 막, 어, 만약에, 만약에 누군가하고 같이 모여서 동업을 했거나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어, 그 융통이 안 되고 돈이 회전이 안 되는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니면, 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뭐, 저기, 막,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사, 사시는 분도 있잖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 때문에, 어, 그냥, 그때는, 그냥, 질러. 기분대로 그때 질렀는데, 어, 기분대로 질렀는데, 그거 때문에 살짝,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수 있다란 거죠. 꼭, 인터넷상이 아니더라도, 친구들하고 모여서, 뭔가를 갖다가 같이 했다거나, 아니면, 어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금전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런 거 있잖아. 야너살 거야 너살 거야 막 이랬는데 어 글쎄 그러면 나 산다 산다 하고서 어. 친구들 다 사니까 나도 안살 분위기가 안살 분위기가 아니어서 샀거나 아니면 이 지금 이 친구하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남친하고의 문제 어, 남친이든 아니 이이 이, 이 사람이 어, 동거남이든 뭐 하여간 어, 근데 썸남이나. 그런 거 소개팅을 제외하고 여러분하고 실질적으로 어한 입을 덮었던 관계 어 관계에서 어떤 일을 같이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봐요. 금전적으로 다툼이 있었겠다라고 봐요. 뭔가 같이 했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상에서 어 게임 머니로 날렸다거나 어뭐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다 여기 이이번 카드는 다 연장선에 있는 느낌이 딱 든다. 음, 건강 문제도 그렇고 다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어, 돈 문제, 건강 문제, 연애 문제가 다한 하나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봐요. 취업은 음, 어, 여러분은 딱히 어, 취업보다는 음, 취업은 그 과대 어 어떠한그 적어 있잖아. 뭐뭐 뭐 연얼마 뭐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보장 이런 거 과대 그 선전에 현혹돼 가지고 다른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고 봐요. 너무 과한 금전에 어떠한 그 뭐지? 너무 과한 그 지불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그래 이 이번 카드에서 보면 여기가 금,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조금 쪼들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직장 문제나 이런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돈을 많이 준다는 곳에 현혹될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많이 준다는 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오히려 혹대라다 더 혹을 붙이는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 훌훌 털어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있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덜 약았다라고 해야 되나 좀 약지가 못해서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누구한테 또,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 성격도 못 되니까, 그러니까 참다, 참다, 폭발한다, 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뭐, 다야, 그렇게 습니까 어, 현혹되지 말아라. 현혹돼서 간 곳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음, 뭐, 이간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어, 엿을 좀 매길 수 있겠다. 그거 있잖아요. 그, 터쇠 같은 거 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문제는 그거를 좀 조심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건강 문제는 어, 지금 앞서서 이런 세계가 다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좀 어, 잠깐 휴식, 어, 휴식을 휴식 취할 수도 있겠다. 어, 몸이 너무 오그라들어 있어갖고좀 경직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비타민도 먹고 어, 나름대로 뭔가 어, 저기 뭐그 지금 상태보다 좀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 나름 노력은 하겠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 어, 건강은 어, 빨리 회복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기 자, 자칫 저 잘못하면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음. 자, 자빠지는 거나 넘어지는 거나 림맥 쌍통인데, 넘어지는 거는 그냥, 아, 앞 찰파도, 아, 아파, 이거지만, 자빠지는 건 뭐야? 어, 쫙, 모양새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 초콜릿초콜릿은요 아, 지금 싸웠던 이 연인한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디 봅시다. 새 사람인지, 연인인지. 어디 봐야 여러분한테 초콜릿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 초콜릿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나 어쩌면은 어 그냥 그거 돌림 초콜릿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직장 상사나 어느 그 단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아니면 저기 말 여기 지금 싸웠던 이 친구 어, 남친일 수도 있고 동거남일 수도 있고 하여간 남편일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다는 아니야 어, 그 저기 말 조금 희박해 없지는 않으나 희박하다라고 봐요. 어, 저기 막 여러분이 속상할 수도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 여러분이 그 초콜릿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받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음, 큰 의미는 없다 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자 죄송해요 너무 토폭을 해가지고. 음 왜냐, 여, 여러분이 마음에 드러난 사람한테 받는다라고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 꽁에 있을 수도 있고 어,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냉전 중일 수 있겠다 싶어요 음, 지금 이 A, 연애 연애 부분에서 음, 자그 다음에 다효순 음. 순 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획 없이, 어, 계획 없이 그냥 얼렁뚱땅 어, 하는 다이어트는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서 한다면은 가능한데 가끔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 폭식을 해가지고 요요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봐. 어, 요요현상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계속 그 악순환의 연속일 수 있어요. 잘하다가 폭식해서 다시 찌고 잘하다가 폭식해서 다시 찌고 이거 갖다 무한 반복할 수 있으니까 요요현상을 주의하라. 음, 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꾸 요요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 익숙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안 빠지는 거야.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저러다가 나 며칠 궁길상 같아. 어, 나는 미쳤냐. 난 절대 안 빠져. 이럴 수도 있어요. 어, 이 살도 그 방심하고 있을 때확 쳐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그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될 거야. 라는 그런 거갖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번 카드에 전천히 약간 다운돼 있고 우울하고 일이, 잘, 일이 좀 꼬이는 시기다라는 거 거지. 일이 꼬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성으로 과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며칠 며칠 고생한 걸 갖다가 도루묵 할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라는 거죠. 네, 이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에 나에게 생길 기쁜 일 어디 봅시다 여기는 연애 연애는 그냥 현상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현상유지 어, 어디 봅시다 아니면은, 현상 유지하고 있는데, 보조카드 뽑아볼게요. 음, 금전. 음, 금전. 뭔가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크지는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금전은 나쁘지 않고. 취업. 취업. 오, 취업 좋은데요? 어, 아주 좋아. 음, 건강. 건강은 조금 유의하셔야겠다. 초콜렛, 음, 초콜렛은 받을 수 있겠다. 잘하면 음, 다이옷, 다이옷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웃음> 아 웃음소리가 너무... <웃음> 아좀 웃음소리를 여자 여자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 웃음소리가 왜이 모양인지 몰라. 암튼 <웃음> 어 쓸데없는 얘기 집어치우고, 자, 이제 연애부터 들어가 볼게요. 연애는요, 그동안, 어, 저기, 만 뭐, 그냥, 뭐,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늘, 어, 늘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디 봅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 이제 이게 연애가 여기는 좀 됐을 확률이 높아 좀 됐을 확률이 높고 상대방이 조금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이거 조금 쪽으로 미룩시다 균형이 안 맞죠 어, 여기, 어. 여러분이 기 어, 여 컨트롤 하기가 힘든 사람일 수도 있겠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아유, 아유 하면서 어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썸 이라면 음 그냥 이 사람이 언제 다가오나 언제 다가오나라고서 그냥 에휴 하고 기다리고 있, 있,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썸이라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음, 연락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음. 근데 연애다라고 한다면 연애다라고 한다면은 음, 조금 뭐 저기 막 여러분들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 조금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진짜 하늘에 별도 따주고 손에 문한방울안 묻히게 해줄 것 같고 그랬던 사람이 어 이제는 이제 좀 연애 관계가 좀 돼가다 보니까 문자를 해도 빨리 안 받고 자기가 뭐에 빠져 있으면 어, 내 문자 씻고 좀 이래가지고 좀 다투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어뭐 글쎄 음. 그것도 현상 유지하겠다. <웃음> 죄송해요. 웃어서. 아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아까 처음에 현상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좀 발전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결과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웃고 싶어서 나온 웃음이 아니라 어쩔 줄 몰라서 제가 어쩔 줄 몰라도 잘 제가 뭐든지 다 웃어요. 슬퍼도 웃고 어, 난처해도 웃고 어쩔 줄 몰라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아 진짜 지금 저 안, 이게 화면에 제 얼굴이 안 나와서 그런데 저 진짜 당황했어요 땀 삐질삐질 암튼 그래요 어 진짜 근데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는 올 거예요 만약에 문자를 잘안 받아 갖고 속상하고 어 그랬다면은 어 연락은 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소개팅이다 라고 한다면 또 달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소개팅한테는 이 카드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 꿀꿀하고 별, 어, 저거 없었던 나에게, 어, 어떠한 젠틀한 남자가, 어, 스윗하고, 어, 입에다 사탕 문 남자지, 한마디로. 달달하고 젠틀한 남자가 나한테, 어, 다가올 수도 있겠다. 만날 수 있는 운이라고 봐요. 어,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싶어. 음,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어, 다는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연애 운은 평범, 평범하다라고 봐. 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어쩌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자, 아무튼 그게 뭐가 좋아요라고 한다면 나쁜 일 있는 것보다 낫지. 음. 자, 그럼 금전운 금전운은 나쁘지 않겠다, 어,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뭔가 바랬던 일, 어, 뭐 바랬던 일 있잖아요. 뭐 예를, 예를 들자면은 그 뭐그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었다던가 어, 아니면 은 어디서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정체제 있었다던가 하여간 아니면 은뭐 부모님이 어디서라도 뭔가가 들어온다라는 거지. 돈이 조금 들어올 운이겠다라고 봐요. 아니면 은 뭐에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아 이전에 여러분이 포기했었던 곳에서 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있을 수 있어요. 어, 저 옛날에 세금을 냈는데, 몇년 있다가 내가 세금을 갖다가 너무 많이 했다고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어, 그런 케이스들, 어, 묻혔던 것들이, 뭔가가 하나가 해서 돌아올 수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금전적인 면은, 어, 나, 저기, 막, 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런데, 그, 이게 누구냐? 뭐 혹시 뭐 전에 여러분 어, 여러분한테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었던 거, 어. 아저도는못 받지 싶었던 걸 갖다가 일부를 갖다 돌려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때 그 일로 어, 얼굴 붉힐 일이 생긴다던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에이스 컵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음, 그래도 그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손해를 봤다면 어, 어느. 정도는 돌려받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상대방 쪽에서는 되게 투덜거리겠지. 아, 그거 꼭 치사하게 뭐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암튼 금전적인 거는 나쁘지 않다. 음, 그 다음에 취업. 취업도 괜찮다라고 봐요. 어, 이거는 뭐가 있냐면 뭐 패자부활전 같은 게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서를 어디다 냈어. 원서를 내갖고 탈락이 됐는데 탈락이 됐는데 어떡하다가 내우에 있는 애가 어, 그, 양다리 걸친 거지. 저쪽 회사가 더 좋대 하면서 여기, 여기가 취직이 됐는데도 저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를 갖다가 딱, 어, 그래서 추후에 통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추후에 통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어디 봅시다. 치어. 음, 맞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막, 한번 실패했었던 곳인, 곳일 수 있다라는 거야.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실패해가지고 안 됐다라고 생각한 곳에서 연락이 올수 있겠다. 무엇으로 통보를 받나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 있겠다 어, 님께서는 땅땅땅땅 되셨습니다 언제까지 오십시오라고 문, 어, 전화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 그러면 은 그,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다 봐요 어, 여러분이 그, 거길 갔다가 지원을 했을 때는 그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었어. 그리고 아, 설마 될까라는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는요, 주변 사람들도 좋고, 여러분이, 아,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일하실, 일할 수 있는 곳에 취직이 될수 있겠다 싶어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취직될 확률 어, 취업될 확률이 높다. 자그 다음에 건강은 건강은요 너무 예민해져가지고요 음, 너무 예민해진데서 그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지금, 이제, 지금, 여기면 뭐 취업을 만약에 모신 분들은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갔다가 자주 옮겨야 됐겠거나, 아니면, 아니면, 손에 익지도 않은 일을 계속 시켜가지고, 어, 손에, 일이 능숙해질 만하면 바뀌고, 능숙해질 만하면 바뀌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 힘들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건강보면에서는 여러분이 살짝 안 좋을 수가 있고 음, 살짝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뭐 호흡기 질환 같은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음, 호흡기 질환 음,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될까 어디 봅시다 음, 호흡기 질환 같은거 약을 잘 먹고 푹 쉬면 낫지 않을까요 음, 저기 뭐약잘 먹고 푹 쉬면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건강한 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요. 자그 다음에 음 초콜릿 초콜릿은 그냥 친구한테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음, 아니면은 가... 그, 어디, 뭐,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러 갔을 적에, 어, 저기, 막,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결심을 하고 줄 수도 있겠다. 음, 그게 누군가라고 하면, 글쎄요, 음이 사람일 수도 있겠고, 음이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니면 그냥 그런 거지. 이 놀러 간 자리에서 다, 다 받는, 다, 다 받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뭐, 이렇게 선생님 애매해요, 라고 본다면은, 어, 딱히 연인에게서 받기, 받는다기 보다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인에게서 받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연인에게보다는 제 3자한테서 받을 공산이 높다라는 거지. 어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음 그냥, 그, 저, 잘 지내보자 어, 그런 의미에서 잘 지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왜어 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 인간관계나 뭐일 업무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어,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조금 꼬인 인간사를 풀기 위해서 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꼬인 인간사를 풀기 위해서 잘해보자는 의미로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암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이어 다이어트는 미지수다라고 봐요. 왜 미지수다라고 보냐 하면은 아, 여러분들이, 그, 뭐, 다, 친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기분이 좋고 막 이럴지 모르지만, 어떠한 긴장,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게 되면은, 어 조금 어, 긴장을 하게 되면은 몸에 가스가 찰 수도 있어요. 어 몸에 가스가 찰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잘 부을 수도 있고. 어 그러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냥 지금은 다이어트보다는 조금 즐겁게 지내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 미지수다라고 봐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라 저기 막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직 딱히 다이어트할 기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여자들은 항상 그렇잖아 아우 살 빼야 돼살 빼야 돼라 그렇지만 딱 특히 어 다이어트할 기분이 아닌데 그냥 살 빼야 된다는 거울 한번 보고 아이 그래 이거 빼야 돼 하는 식으로 빼질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왜 그러냐 면 다이어트는요 체계적으로 내가 식단 관리도 하고 모두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이게 전반적으로. 보통 약간 보통 미치란 말이야.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 뭔가 여기서는 하나의 무슨 그 뭐지? 오. 그이 여러분들은 운이 바뀌려 하고 있어요. 운이 바뀌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어까지 신경쓸 정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이어는 조금 더 기분이 좋고 내가 몸에 몸에 조시가 좋을 적에 해라. 지금은 몸 조시도 그럭저럭이다라고 봐요. 어, 몸 조시도 그럭저럭인데 다이어까지 하면 몸 상할 수 있다. 그리고 몸이 상하니까 다이어를 포기하게 돼. 포기되면 어떻게 돼? 요요현상아, 막 부어, 막 붓고 그게 살이 되고 막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이옷은 어, 좀 시기상조다 라고 봐요 네 어,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뽑으신 분들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에, 나에게 생길 기쁜 일. 일단, 연애. <웃음> 그 다음에, 금자. 취업. 금자는 뭐, 취업. 취업도 나쁘, 취업도 좋은데요. 어. 그 다음에, 건강. 음, 건강. 그 다음에, 초콜렛 초콜렛은 아 여기하고 동일한 것 같다 음 저기 뭐그 다음에 다이온 어디 봅시다 어, 여기는 연애 면이 살짝 안 풀리는 것 같네 음, 연애 쪽이 안 풀린다 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그 만약에 남친이 있거나 여친이 있거나 어. 아니면 뭐 소개팅이라던가 썸 타는 문제 만약에 썸이라고 해도 그저 그렇고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 어, 좀 관심이 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 그닥 뭐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봐요. 어, 왜냐면 썸 탄다고 해서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무슨 어떤 문, 뭐에 있어서 음, 계속 어, 무슨 어떤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렇다고 봐요. 혹시 썸 타는 사람이 음, 같은 직장 내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어. 그런 것 같아. 꼭 직장 내가 아니다 라고 해도 아는 사람이니까 썸을 탔겠지?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 감정적으로 어떠한 뭐 소통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소통 자체가 약간 삐그덕삐그덕 거리다 보니까 아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어떤 실망감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싶고 만약에 연애라고 할지라도 사사건건 어, 뭔가가 안 돼. 어, 뭐 하자 그래도 안 되고 이러자 그래도 말, 말만 무성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 연락, 만남도 약간 뜸해질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겠다. 어, 뜸은 뜸은 그냥 만날 수 있겠다. 뭐 사이가 나빠지나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연애를 하다 보면 아 어. 뭐 죽고 못살 때도 있지만 조금 꼴도보기을 때도 있잖아요. 감정기복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어, 들쑥날쑥하잖아. 어, 그런 정도예요. 음, 뭐 싸운다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연연요 어디 습니까 그래도 저기 막 요, 요즘에는 연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깊은 관계까지 가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뭐 조금 말다툼에 뭐뭐 시들시들 해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자 약간 저 어, 하향세를 타겠다라는 거죠. 금전적인 면에서도 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이 이, 이, 이, 이거하고 이게 있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거냐 이거냐 이,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 어, 고민하던 거라든가 왜냐면 두개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했었던 거고 두개다 갖고 싶었었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아니면은. 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공들였던 일, 어, 공들였, 공을 들였는데, 갈림길에 서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이건 또 여기 취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공들였던 일인데, 이 길을 가야 되나, 지 길을 가야 되나, 그거 갖다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좀 오래된 건게 아닌가. 그래서,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갖다가 잡게 될 거예요. 결정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계획했다면 어 나쁘진 않겠다 싶어요. 뭐 그렇게 막 되게 되게 기쁘진 않아도 뭔가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적금이 됐다면 적금을 시작한다든가. 어 여러분들이 늘 계획하고 왔었던 그런 금전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해결이 되겠다. 받을 게 있...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 어, 소 속의 목적은 어, 취할 수 있겠다 음, 둘중 하나는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저기 막 처, 첫술에 배부르진 않아요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이 취업 쪽에서 보니까 이 금전 문제가 취업 쪽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예, 취, 어, 취업은 잘잘 잘, 잘 되지 않을까 싶어 어, 잘 되고 여보, 여러분들이 거기서 능력 발휘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금전하고 취업을 갔다가 여기는요 따로따로 따로 볼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어, 따로 볼 수가 없고 여기는 무슨 뭔가 소비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는데 직장 문제에서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 취업이라면 여,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했는데 다행히 여러, 여러분들이 오랜 시, 심사숙고한 걸 어, 심사 숙고한 끝에 어, 잡은 직장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실력을 갖다가 뿜뿜 어, 할수 있겠다라고 봐. 실력 뿜뿜. 음. 진짜 어, 저기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의 어, 저기 막 그런 것들이 되살아난다라고 봐요. 이 어, 여러분들이 조금 게 뭐지? 그 어쩌면은 여기는 조금 잠깐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공백 기간이 있어서 아나 실력 다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그냥 어,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었을 뿐이다 실제 딱 실전에 돌입하니까 어떻다 어, 옛날에 그내그 그 카리스마가 살아난다 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일하는 거는 하나는 좀 끝내주게 잘하는 게 아닌가 음이뭐 어떤 일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획 적인것 같아요 어, 그 뭐지 뭐, 요즘, 그, 그, 인, 인사나, 뭐, 어떤 거, 사람을 채용하고 고용하는 이, 그 사람의 스킬을 발굴하는 일이라서, 아니면 시장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뭐, 만약에 컴퓨터, 요즘에 IT 같은 거 많이 하잖아. IT에서도, 뭐, 어떠한 무슨 조작하, 뭘 갖다, 뭐, 쪼물쪼물딱 거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체계적으로, 그 뭐지, 레벨을 정하는 일이라는 거. 해간, 그런 거야. 조금 이렇게, 그, 약간, 그 고난도 약간 레벨이 있는 그런 직종이겠다 싶어. 어, 그런 직종이겠다 싶고 어,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 스킬을갖쫙 살아나가지고 아주 그냥 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신나게 일을 하겠다. 어,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요. 카리스마가 진짜로 음, 잘할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음, 건강 건강 면에서는 주변에서 뭐뭐 뭐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많아서 어, 주변에서 뭐 이게 몸에 좋다더라고 챙겨주고 음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만약에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 몸이안 좋다 면 엄마 나 이거 어, 나 여기가 너 찌뿌둥한데 이거 어, 그래 하더라 그럼 이거 어때 엄마가 영한 한의원에서 지워 하면서딱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업무에서 시달리니까 어 몸이 찌뿌둥해 그럼 옆에 동료가 아이 어, 철수야 이것 좀 이거 이거 나 이거 먹는 데뭐 먹어봐서 챙겨줄 수도 있고. 어. 꽁으로 들어오는 게 많다 꽁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잘잘 그리고 만약에 여친이라면 여친이 나하고 삐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상관없이 어 그냥 자기야 이거 음 응. 미워서 안 줄라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가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하면서 어, 주는 것도 있고 어, 만약에 여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남친이 아 진짜 자기가 내말안 들어줘가지고 미워서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자기 아픈 거는 못 보겠다 자기가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챙겨주는 게 주변에서 챙겨주는 게 많아서 건강은 걱정이 없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프면은요. 가만히 있지는 않아.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말을 할수 있어요. 어, 말을 할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은 즉각 즉각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초콜릿은? 초콜릿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초콜릿을 줄것 같아요. 줄것 같은데 여러분이 뭐 별로 반응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기뻐하지 않냐? 라면 초콜릿이 마음에안 들었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입에서 사르르 녹는 어, 초콜릿을 갖다가 먹고 싶었는데 어 살을 녹는 게 아니라 깨물어 먹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콜릿을 샀는데 왜 바가지가 바가지를 쓰고 사가지고 도대체 어, 뭐 초콜릿 하나도 똑바로 사는 게 없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어, 가서 바꿔와 이럴 수도 있고 암무튼 어, 저기만 주기는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왜 초콜릿 받으면서 인상을 찌그리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아니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한테 초콜릿을 주기는 좋는데, 어 여러분한테 초콜릿은 그냥 그럭저럭 말로는 아 어, 되게 비싼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 무슨 그 세일한데서 사고 자기한테만 돈을 잔뜩 쓰고 자기한테 이만큼 쓰고 여러분한테 요만큼 줘서 삐졌을 수도 있고. 암튼 그런 거예요. 음 그런 거다라고 막 여기서 싸운 이유가 있었네. <웃음> <웃음> 이게 이거 같아. 뭘뭘 어. 어, 뭘 하나 해도 기분 좋게 딱 이렇게 뭘 하나 갖다 이게 렇좀 해주면 좋은데 받아도 기분 나쁜 걸 받은 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상대방에서는 조도 문제야 그러고 그냥 내가 사 먹어 내가 사 먹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웃음> 맞아요. 어, 그런 것 같아.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아유, 어, 좀 실망은 하지만 어, 그래도 저기 막. 실망하서좀 여러, 여러분들이 토라질 것 같네. 음, 토라질 것 같다. 음, 쪼꼬레기, 쪼꼬레기 뭐라고. 아무튼, <웃음> 싸우지 말아요. 음. 저기, 싸우지 말고. 예, 왜냐하면 그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사소한 것에서도 마음이 틀어질 수가 있어. 음, 그, 저기, 마, 남친이, 어, 저기, 문어발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마, 그, 자꾸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음, 저기, 괜찮아요, 남친. 음, 자, 어디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어떻게 될려가 다이어트는 아직까지는 식이 상조다. 어, 다이어트 할 맘도 없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다 그렇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 몸에, 조, 뭐, 다, 살 빠지는데 좋다는 거 잘못 썼다가 바가지 쓸 수도 있으니까, 어, 바가지 쓸 수도 있으니까, 저기, 뭐, 다이어트, 그 그뭐 과대평 과대광고하는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자꾸 살이 찌는 원인은 심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어요. 어,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찌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 물만 마셔도 어, 살이 찌는 스타일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뚱뚱한 사람 별로 없다. 내가 보기에 뚱뚱한 거지. 어. 여러분들이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이것저것 뭐, 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음. 때되면 다 빠져. 어. 우리 엄마가 대학 가면 빠진다 그랬는데 대학 가도 안 빠지던데. 그럼 남친 생기면 빠진다 그랬는데 남친 생겨도 안 빠지는데요. <웃음> 아 그럼 체질이고. 근데 다이어트 할 시기는 아니에요. 어, 다이어트 시기는 할 시기고 아니고, 좀 마음을 좀 편히 가져봐요. 여기는 왜 그러, 직장 문제 하나만큼은 좋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 남자친구하고, 사이가 지금 대면대면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면대면 하길래. 아니면, 남자친구가 없어요라고 하면은, 어, 그, 헤어진 그 사람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울해, 우울해가지고 다이어트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이어트는 우울할 때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냐고요? 몰라서 물어? 어, 다이어트 우울할 때 하면 폭식할 수 있어요. 요요현상 아주 진짜 징하게 온다? 그러니까 우울할 때는 뭐, 뭐다? 어,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다. 어, 다이어트는 해도 별반 효과를 얻지 못하겠다. 그냥 몸만 자꾸 지쳐. 어, 길어진 다이어트에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마음 편하게 먹고, 어, 누워서, 자, 다리 누, 누워서, 다리, 누워서 다리 쫙 올리고 TV 보면서, 이제 마음 좀, 좀 풀어요. 음, 남친하고는, 지금 여기, 여기는 남친이 있을런가 이 남친이, 남친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카드 내용상 남친이 있는 거 같고 만약에 남친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전 남친이라든가 근데 전 남친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게 조금 대면 대면하고 자꾸 다툼이 있는 어 아니면 전 남친하고 그안 좋게 헤어져 그그 후유증일 수도 있고 어 만약에 남친이 없다라고 하면 전 남친하고 휴유증으로 자꾸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다이어트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현재 남친이 있다라고 하면 남친하고 지금 사이가 대면 대면해서 안 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어,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일단은 직장에서는 잘 풀린다라고 보니까. 음, 지금 에, 저기 막 뭐, 저기 그 남자친구하고는 살짝 냉정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냉전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하 여러분들하고의 사사건건 문제가 부닥치고, 제대로 나한테, 내가 그래도 여친인데, 나한테 뭘 제대로, 뭘 피드백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친구하고는요, 뭐, 그, 불만은 있더라도, 불만은 있더라도, 뭐 헤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시적일,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거지. 음, 일시적인 것이고, 음, 이 일시적인 게좀 오래가다 보니까 대면대면해진 건 있다라고 봐. 어, 대면대면해진 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세,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음, 왜요? 라고 하면은 어디 봅시다. 어, 잘 돼. 어, 잘 돼. 그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 저기, 막, 다이어트 안 되는데 억지로 그러지 말고, 요요현상만 오지 말게, 현생 유지만 잘 하고 있어라. 응, 왜요? 그럼 때가 되면 빠지겠지. 어, 지금 일단은 남자친구 문제부터 원만하게 해결해놔라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예스 어, 해결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 저기만 맘 졸이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요 취직은 아주 좋네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